언제 지 안녕하세요. 솔방울입니다. 요즘 제 남편은 음, 세탁기 청소일이 오미크론 이후로 뚝 끊겼어요. <웃음> 불가역력적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배달 일을 하게 된거는 조금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일을 할수 있는 걸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며 음잘 즐기고 있어요 <웃음> 지금 한 열흘 정도 된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좀더 해보고 영상을 남겨보고 한 자정 정도 되면은 남편 오는데 오늘은 뭐 맛있는 거 먹을 거를 한번 준비해볼까 해요 얼른 왔으면 좋겠다 맨날 붙어있다가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천에 있는 양지푸드 제품인데요. 거기서 나온 친정집 브랜드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된장, 고추장 이런 소스 종류를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전통 식품 업체인데요. 오늘 이 떡볶이 소스는 애들이랑 같이 떡볶이를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초고추장으로 음,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골뱅이 무침이랑 음, 소라 숙회를 먹어볼까 해요. 누구했어 응, 응, 응. 응. 앞이 안보일까단 응. 저것 좀 덮고, 덮고. 남편이랑 같이 먹을 야식 준비 진정찌꺼 소고추장이영 맛있는 야식 맛있는 음, 야식 고마워 땡굽 <웃음> 음. 자자짠 야식, 야식. <웃음> 밤에 먹는 야식이 최고입니다 한바람쐬다가 와가지고 음. 먹으니까 아휴. 골뱅이랑 먼저 이거 뭐야? 이거 소라 숙회 아, 소라야? 응. 또 소라 비슷할텐데 근데 여기가 참기름이 돼 뭐. 이거 그건지 알아서는 전복. 뭐? 전복. 음 맛있지. 음, 꼬루꼬루. 응 꿀꿀. 음 맛있다. 소암전에. 응. 응. 어 이거 초고추장 뭐야 맛있는데? 새로운 거. 응. 음? 새로운 거. 음. 잘잘안 알려준 건데 맛있어. 친정집, 응? 음? 친정집이란 브랜드인데 맛이. 소장이 좀 맛이 다르다. 시중에 파는, 파는 거랑. 그렇지. 입에 음. 감, 입에 착착. 음. 이걸로 이거 만든 거다. 응? 굴뱅이 무쳐 양념을 따로 한게 아니라 이 초고추장으로 해서 만든 거야. 이거? 달래놨어? 어 달래 어떻게 났어? 달래가보이니까 달래놨냐 그러지 음 괜찮대 음. 골뱅이를 해먹을 때 조금씩 소스 안하면 돼응 음. 이거 소스야? 그, 그거? 이거 응. 음. 이 소스에 골뱅이 그거 골뱅이 원래 통촘촘소스 있잖아 음. 그거 만든 거야. 향기름 음. 봐. 음. 근데 좀 돼서 살 것. 좀 돌려야 해. 음. 맛있지 응. 음. 음. 음. 음. 그래 저거 아껴하고 뭘 아껴. 맞다. 향기는 와! 끝내준다! 우와. 아! 거그 <웃음> 음, <다 알았지? 웃음> 맛있지? 진짜 맛있어! 밥먹 기다렸니? 응. 면더 갖고 와도 돼? 응. 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웃음> 다음에 다음 또또해 줘. 또해 달라고? 응. 오빠가 해 줘. 일주일에 한 번씩 해 줘. 미쳤나 봐. 그러면 2주에 <웃음> 한 번. 그래, 2주에 한 번. 네. 내가 뭐. 자, 잘 먹었어. <웃음> 음. 또해 줘. <웃음> 어. 어. 또해 주라고. 알았어.